네, 이 앞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다 벤쇼. 벤쇼 건대 위치하고 있고요. 네. 한번 들어가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. 좋요 분명 여기 앉으면 될까요? 혹시 저희 그냥 저희 간단하게 저희만 나오게 해서 영상 좀 찍어도 괜찮나요? 네. 일단 영상 찍어도 끝다고 합니다 저는 낮지야겠습니다기심먹을까습니다 아, 마늘 나나 어서 l 아니 근데 형이 또 부족하면 좀 가져가니까 29,000원입니다 근데 왠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많이 넣어먹더라고요 후추, 블랙페퍼 이게 한국에 잘 없잖아요 그죠? 그스프랑 뜨거운 물물 같은 거 같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치개맨 짜잖아요 네네. 그래서 아, 남는 걸 이걸 부어가면 은그 된장국처럼 고소해집니다 음. 찌개맨을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라면집이 좀 있긴 있어요 낙가노라면이라고 여기 네, 지금 건대다 보니까 좀그 이런 해외 음식이나 좀 먹기 힘든 거 형태 생달 생달 그런 게좀 있네요 생, 생달이 뭐죠? 생활의 달입니다 일단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, 하나는 지금, 지금 좀 늦게 나오고 어, 다 나온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네, 제게 지금 엑스라지 성인 남성분이 드시기에 많습니다 하시는 <웃음> 근데 제, 제, 저는 이정도를 이 먹었어요 항상 집게매는 그리고 스프 그 다음에 라지, 라지 사이즈요? 네저어 그니까 직접 놓고 비교를 하면 딱이 정도 잠깐한번 같이 일자로 그려주시겠어요? 한점 3, 4배?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점 3배? 토핑 어네 스페셜 토핑 4,000원짜리 차슈 내기 다마고 다 다마. 다마. 맨마 맨마라고 하죠? 네 맨마 차슈 4장에 네 이제 온센타마고 한장그 다음에 이거 내기그 다음에 맨마 맨마가 근데 네. 뭐, 죽순인가요? 죽... 죽순이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자주 먹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. 죽순 맞을 거예요, 죽순. 원래, 집게맨의 기본은 면만 살짝 한번 넣어봅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음. 맛있다 맛있다 일본에서 잘하는 집들을 많이 가보요요찌깨면 뭐 야스베이라든지 음. 여러 가게들 있잖아요 근데 가면은 자극적이면서도 달거든요? 근데 여기, 여기는 스타일은 약간 다른데 밸런스가 잘 잡혀있습니다 음. 이렇게 막 국물이 그렇게 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찌깨면은딱 요정도의 기본 간은 나와야 저희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쯤 찌깨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한것 같아요 제대로 온센터넛입니다 <웃음> 면치기 잘하는데? 오. 저는 이제 완쯔했습니다. 완쯔 했습니다. 어? 완쯔 지금 먹고 있고 이게 그 엑스라지는 사실 저한테좀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냥 끝까지 물리지 않고 맛있게 먹은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저희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끼니를 챙겨 먹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엑스라지는 배식가분들이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좀 힘이 듭니다 근데 일반 라지 사이즈는 일반 매일매일 식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, 그러면 이제 나가서 보 방금 나왔습니다. 어, 솔직히 맛있었습니다. 15점은 왜, 그러면은? 15점은, 네. 일단 저희가 진짜 일분을 느낄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일단 거기서 5점 빼고 들어가고요. <웃음> 일단 5점 빼고 들어가고, 그리고 저희가 그, 면 양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을 해주셨더라고요. 뭐, 미디엄은 9,000원, 라지는 만원, 엑스라지는 만천원 이렇게 해주셨는데, 사실 저희가 일본에 치킨맨집을 많이 가잖아요 옛날부터 그렇죠 그러면 양에 따라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준비하시는 입장에선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웬만해서는 이제 그냥 같은 가격에 사람의 그 양을 정해주죠 엑스라지 먹고 싶은 사람은 만원에 똑같이 엑스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만원에 똑같이 라지 가격을 막 편차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면도 더 달라는 하 만큼 더 주는 데도 있고 네, 그런 부분에서 또 5점. 네, 저는, 왜냐면 가격은 통일하면 <웃음>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는 건데,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는다고 돈을 더, 매고 더 받지는 않잖요통 그래서,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. 그, 그리고, 나머지 5점은 뭐랄까요? 제 기분인 것 같아요. 채워지지 않아요. 제가 일본에서 먹지 않는서깐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제, 이제, <웃음> 제 기분이 오점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히로님 의견 한번 들어습니다 저는 그냥, 그냥 딱 음. 제가 느낀 거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췄다 수프를 약간 어.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어, 중요하죠? 네네네 굉장히 중요 왜냐면은 일본식 이제 스케맨을 먹으면은 한국인들이 먹었을 때좀 느끼하다거나 되게 짜다거나 그런 맛을 좀 많이 느끼는, 느끼, 느끼시는데 어, 이거는 뭐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막 되게 짜다거나 막 느끼하다거나 막 그런 느낌은 없었고 한국인의 입맛에 조금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. 그래도 뭐 나름 맛있었습니다 스케맨을 네.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먹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음. 저희 둘이 밥을 먹고 나왔는데 둘이서 이제 29,000원이니까 사실상 3만원이거든요 풀 토핑 하셨잖아요 풀 토핑 그렇 근데 스케맨은 <웃음> 기본적으로 풀토핑이 돼야 돼요. 음. 그게 먹는 그쵸, 거지 그쵸. 네. <웃음> 저희의 후기는 여기까지. 네. 여러분들, 전대 오시면 한 번쯤 먹어볼만 하다는 거. 사실 저희가 마지막을 언제 나쁜 식당을 욕할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언제쯤, 아, 여기 진짜, 이러면 안될것 같아요.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저희가 이제 초창기니까, 딱 어제 오늘 먹은 식당들은 다 맛있었습니다. 오케이. 이상 끝.